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 콩콩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게임 NFT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아니 사실 이게 무슨 개념인지는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오늘은 이것들이 왜 핫해졌고 왜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건지 여기로 흘러들어온 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주관적이고 수박 겉핥기식 뇌뇌망상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메타가 폭발하게 된 계기는 페이스북의 사명변경 발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10월 말 페이스북은 사명을 기존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기로 했죠. 기존 SNS가 개인의 스팟과 스팟을 연결해주는 단순한 침목 플랫폼이었다면 메타버스화 된 SNS는 새로운 사이버 나라를 만들고 유저들을 사이버 주민으로 이주시키는 말 그대로의 현실의 가상화에 가까워집니다. 이 대목에서 많이들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미 네이버 제페토도 있고 우리 잼민이들의 놀이터 마인크래프트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아무리 페북이 만든다고 해도 결국 애들만 노는 판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생각을 좀 해보니까 페이스북은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페이스북은 고연령층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 젊은층의 유저까지 이미 골고루 확보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터로만 전락할 가능성은 그래도 적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 2014년 인수한 VR, 오 c 러스를 통해서 기존 메타버스 콘텐츠를 보다 높은 퀄리티의 새로운 유저 경험을 제공할 경우 메타버스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에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오큘러스 VR을 구매해서 한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하나의 차원이 현실 세계에 추가된 듯한 시각, 청각, 촉각의 공간각이 나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균형감을 재구조화하는 뭐개소인가 싶은데 설명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른 시공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오큘러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저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손으로 상대를 만지고 대화하고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NS 기능이 전제되어 있는 메타버스 기반 게임 기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페북이 구상하는 메타버스 세계는 SNS 유저뎁스, 오클러스의 VR을 활용한 새로운 유저 경험, 게임 컨텐츠의 파급력이라는 기존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DM입니다 DM은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개발하려 했던 리브라 프로젝트의 후속작입니다 리브라는 페북이 이 자체 발행하려 했던 암호화폐로 비자, 우버,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각국 기초통화들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겐세이를 받고 결국 페이스북은 리브라 발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2020년 4월 페이스북은 기존 계획을 수정하고 각국 기초통화와 연동된 암호화폐인 DM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이 DM이 페이스북의 뜬그룹 메타버스 계획이 현실이 되게 하는 열쇠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암호화폐를 통해 인센티브의 힘을 불어넣는 거죠. 사실 지금의 코인 시장을 만든 것도 인센티브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마케팅이나 인력 충원 없이 자발적으로 노드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생태계가 자생하며 성장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 DM을 활용한 인센티브 구조를 게임, NFT, 메타버스, SNS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진입하게 하는 요소로 활용한다면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직업군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은 메타버서? 뭐 메탄? 이렇게 되려나요?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베트남 게임 프로젝트 엑시 인피니트가 있습니다 코인하시는 분들이라면 엑시 인피니트가 뭐하는 프로젝트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이름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 6월 3,800원을 시작으로 11월 초 20만원, 무려 5,0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엑시 인피니티는 NFT 기반 게임으로 엑시라는 몬스터를 키우고 다른 유저들과 배틀을 해 승리를 하면 스무스 러브 포션이라는 코인을 받게 됩니다. 이 코인은 바이낸스에 내다 팔수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한 달에 약 1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 보니까 필리핀에선 아예 밥만 먹고 이 게임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선 엑시코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급이 몰리게 됐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만들게 된 거죠. 기존에 특히 한국 시장에서 게임을 하다보면 결국 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더 좋은 아이템과 강한 캐릭터를 얻기 위해선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들은 결국 게임 속에서조차 빈부격차를 느끼면서 게임을 접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P2W, 플레이트 윈이라고 합니다. 반면 엑시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은 게임을 열심히 많이 할수록 유저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되는 P2E, 플레이 투원 구조입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게임에 진입하게 되고 로열티를 강화시키는 자생적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 P2E 기반 메타버스 게임을 만들어서 한 번만 터트리게 되면 이제 앞서 말했던 메탄들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VR 또는 AR 기반의 게임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레벨업을 통해서 몬스터를 없애고 유저들과 배틀에 이기면 현금화 가능한 코인을 얻게 되고 그 코인으로 다시 게임 내에서 이용되는 NFT 아이템도 거래할 수 있을 거고요. SNS 기능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컨텐츠 확산은 훨씬 파급력이 강하겠죠. 물론 컨텐츠 강국 K-게임 시장에선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심의 통과를 못하겠죠. 어쨌든 이건 제가 생각한 가장 긍정적인 청사진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선 VR 기기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오큘루스 기기는 상당히 무겁고 공간의 제약이 많습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야 하고 주변에 어느정도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접속해서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아직은 불안정하다 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이 보여준 것처럼 큰 방향이 바뀌게 되면 기술적 한계는 빠르게 극복이 됩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계획 또한 몇년 사이에 지금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서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뭐 이걸 성공시키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돈 많고 똑똑한 페북이 하는 거니까 뭐 아래서 잘 되겠거니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이스북 간다, 메타버스 간다, 게임 NFT 관련 코인을 사야 된다 뭐 이런 1차원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인을 맨 처음 접했을 때 돌이켜보면 사실 똑같았죠.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라고 하면서 돈이 몰리고 막 열광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선 다단계 폰지사기일 뿐이다 라는 회의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술이 있고 돈이 몰리면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새로운 부가 생겨나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주기는 점점 짧고 빨라질 거고요. 그때마다 잘모르지만 이제 개소리 같은데? 하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거나 이것이 우리 코인러들에게 계속해서 선택지로 제시가 될 겁니다. 물론 정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결국 크립토마타 구독자로서의 마인드셋으로 결론을 짓는군요. 어쨌든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